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약입니다 오늘은 을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을 일간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을목이 을목을 만날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알자. 첫 번째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을목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고 을목이고 이건 다알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 먼저 알고 지나가자. 첫 번째, 을목을 갖고 대하는 사람이 약한 을목에 해당이 되냐, 양목이냐 이걸 놓고 보자. 약목, 약한 거냐, 두 번째는 뭐냐, 약목인데 얘가 부목, 물 위에 떠 있는 나무냐, 부목. 세 번째는 뭐냐, 을목을 갖고 있는데 음지나무에 음목이냐, 이걸 놓고 보자, 이렇게보겠죠 을목을 일간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 사주를 보니까 아주 약하다. 신약, 신허다. 만약에 신약하고 신허, 사주가 굉장히 약하다면 근본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약하니까 이런 경우 꼭 참고해보자. 이런 면은 참고해보자. 두 번째,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 사주에 물이 많다. 부목이다 이렇게 보겠죠. 부목. 수의 기운 자체가 많다. 세 번째는 뭐냐? 음지. 사주의 구성에서 음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특히 병화, 정화, 이런 부분이 사주상으로 전혀 힘이 없거나 약할 때는 음지나무의 묘목이니까 이런 경우도 잘 보자. 자, 화기가 없을 때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 일단 결국 중요한 것은 을목은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음목인 경우는 그늘져 있는 나무다미는 사줄 탁 보는 순간 빛이 없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지 결실. 정말 최선을 하고 체, 열심히 했는데도 늘 결과는 약하다. 음지 나무에게 햇빛이 없으면 설령 결실이 있어도 단맛이 없다. 혹은 튼실하지가 않다. 그 말은 결실이 있어도 약하다. 그래. 그러니까 결과물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문의를 들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목인 경우, 이게 부목인 경우는 뭐냐? 물에 뜨는 경우는 일단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자 이걸 이야기해주세요. 특히 냉한기운이 많이 있을 때, 냉한 기운이 많이 있을 때는 일목은 반드시 물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냉수가 돌을 때, 냉한 기운의 물이 돌 때는 특히 겨울철, 대원에서 겨울의 기운이 들어나 태어난 달이 겨울철일 때, 그런 경우 또다시 물이 겹쳐 돌 때는 건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주의한다 이결이 되겠죠. 그 다음이 약목인 경우는 어떠냐? 양목인 경우는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처를 받기 참 쉽다. 사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리고 상처를 받고 혼자,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약한 목을 갖고 태어났다면 크게 자라지를 않습니다. 크게 자라지 않는다면 사주 구성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은 건가? 창의성, 예술성, 기술성 이런 어떤 한 방향을 잡아서 그런 쪽으로 특성을 살려서 나가는 것이 좋다. 무조건 약한 목을 학원으로 아이들 뺑뺑 돌리고 힘들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약한 목에 대한 어떤 특성 하나를 찾아서 그 특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중적으로 그 분야에서 특성을 찾아 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실력을 다 깨져모시였다. 그렇지 않고 약한 목을 막 휘두르게 들고 내몰게 된다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세 가지는 뭘 원하냐면 화를 원한다. 이걸 얘기해. 다 화기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의 기운 자체가 을목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아니고 중화가 된 을목이라면 그럴 때는 사주 구성을 화기도 있고 수기운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을목 자체가 생각으로 관직과 소속 이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은근한 고집과 끈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예민한 것은 있지만 조화가잘 되면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만큼은 알자 사주를 본 순간 부목이냐 아니면 은 사주의 음목이냐 아니면 은 약한 목이냐 이걸 갖고 먼저 판단해서 어떻게 잡아나가는 게 좋은 건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주에 대한 설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뭐냐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을목의 특성을 한번 보자 을목 을목은 어떤 거냐 얘는 스스로가 꽃을 피고 결실을 맺는다. 목적은 뭐냐? 을목의 목적. 목적은 꽃 피우고 결실을 얻는 데 있다는 거죠. 식감 중 10개 가물병정부기 경신인 게 10개 중얘 하나만 지 스스로, 지 스스로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결과물을, 마, 얘가 본체에서 자기 본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을목입니다. 자, 목적은 뭐냐? 꽃을 피우고 결실을. 그러니까 얘가 꽃을 피우고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요구를 하겠죠. 뭘 요구하냐면 화하고 술을 요구할 것이다. 적당한 수분과 화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줘야 공급해줘야 자기가 꽃 피고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죠. 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을목 자체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죠. 을목 태생은 환경에 의해서 삶자체 질이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화기를 원하니까 1년 12달 화기를 원하니까 칭찬과 격려가 중요하다. 무조건 칭찬과 격려 투자를 해결한다면 투자를 해야 되이분요 그렇지 않고 화기가 없이 칭찬과 격려 없이 금으로서 금이라는 것은 뭐냐? 닥달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내칠 때 얘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을목 자체에서 화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상처를 많이 받고 산 사람이다. 혹은 자기 홀로 고독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중요한 반응을 갖고 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어요. 화가 자기 스스로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어내지 않습니다. 화는 전부 다 자기가 비추고 희생하고 비축으로써 열매를 맺게 준다는 걸 이야기해요. 토도 뭐냐? 토도 자기가 자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흙을 제공해서 뭐가 냐 목이 자랄 수 있는 토방 기반을 준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얘도 자체에서, 얘도 자체도 결과물을 얻어내지를 못합니다. 목에 자기를 희생해서 목이 자랄 수 있어서 결과물을 얻게 해주고 얘는 금을 빗주고 자기가 빗주고 희생해서 자라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도 그렇고 토도 그렇고 금도 금도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 맺음을 지가 따라가죠. 팔자를 휘둘고 따라가겠죠. 그 다음에 수의 기운 자체도 뭐냐? 수도 물 공급, 수분 공급을 해서 뭔가를 키워주게 했죠. 키워줘서 목적물을 키워고 나가게 해준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을목 하나만 을목 하나만 얘는 자기에게 뭔가를 공급해주고 이 을목은 자기 그 공급을 받으면 집 자체에서 꽃 피고 결실까지 얻어낸다. 그러므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칭찬과 격려와 조건 없는 희생사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을목은 고급백수단니 잘못하면 고급백수고, 얕은 을목은 이런 것이 없으면 상처를 많이 받고 산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라. 이것만큼은 알자. 아, 을목이 이런 경우, 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특히 아이들, 애기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초중고 다닐 때을목 자체는 잘못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이 아이 키우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간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장면에서 무조건 화가, 화가 생명입니다. 장면이. 이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화기가 정말 중요하다. 화중에서 병화냐, 정화냐 그걸 잘 따져서 장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을목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을목과 병신의 관계를 보자. 병신 을목에 있어 병신은, 병신은 병은 부약이요 신은 부약이라는 거죠. 얘는 1, 1년 12달 좋습니다. 한 여름철도 병화는 좋아요. 수분만 공급이 조금만 공급이 되면 수분균이 조금만 있으면 은국은 꽃을 피웁니다. 1년 12달 병화를 좋아한다. 근데 신급은 뭐냐? 1년 12달 보편적으로 싫어합니다. 얘는 얘를 상처를 해요. 얘는 칼날이거든요. 칼날이 들어가서 얘를 살짝만 건드도 얘는 얘는 잘라진다는 거죠. 부러지거나 잘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옆에 오목을 꺼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놈이 병이 병이 있어서 을목에서 병이 착할 비촉되 신이 돌아가고 병신 합을 하게 되면 병신을 하게 되면 얘 을목 자체는 공중에 떠버리는 거죠. 허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목에게 있어서 병과 신의 관계를 잘 봐라. 얘네들에 의해서 얘는 을목은 삶 자체의 길흉과 그 다음에, 질량, 아, 질, 질 자체가 여기서 판가릅니다. 그러니까, 병과 신에 의해서, 을목 자체는, 병과 신에 의해서, 얘가 성공과 성장의 그런 판도를 유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글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병신, 을목에 의해서 병신, 이것만큼은 참고해보자. 신이 들어왔는데, 신이 있는데 옆에서 병이 한이 들어오는 경우, 병이 있는데 신이 들어오는 경우, 병이 있을 때 신이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멈춰라. 모든 부분에서 주의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게. 을목이, 을목을 만날 때 이걸 이야기했죠. 을목이. 을목이, 을목을 만날 때. 같은 글자죠. 근데 얘는 뭐냐면 똑같은 글자인데 수분을 빼서 갑니다. 물을 빼서 가요. 얘도 물을 가지고 가데 나는 물을 갖고 있는데 얘가 돌아서 같은 물을 흡수해 갑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빼서 간다는 겁니다. 빼서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에게 있어서 일간 을목에서 을이 들어오는 것은 뺏기고 분산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일간 사주에서 의무를 갖고 있을 때, 대원에서 얘가 들어올 때, 그때는 무조건 동업관계 아니면 어떤 중요한 누구 형제 관계에서 금전거래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원래 신약 사주에서는 같은 글자가 오면그도십 17일만 도와주는데, 얘는 신약 사주도큰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 신강 사주는 더욱더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런데, 얘가 을목이 을목을 만났을 때첫 번째 남자는 어떠냐? 남자는 을이 이렇게 들으면 얘들에게 있어서 오행상 금이 남자에게서는 자식과 직업을 상징해 줍니다. 직업 여자에게서는 배우자를 이야기해줘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해줘 남편 직업을 이야기해줍니다. 어쨌든 을목에게서 남자는 자식과 직업이고 그런데 얘가 예를 들면 을목이 있는데 일간을 갖고 텐데 을목이 나타남과 동시에 자식과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분리가 된 겁니다. 갑자기 자식이 내 곁을 떠난다는 거죠. 어딘가를 벗어난다. 얘가 들어오면서 내 곁에서 벗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식이 직업에 대한 부분도 얘가 두르면서 얘가 을목이 두른과 동시에 직업에서도 뭐냐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두르면 남자는 자식과 직업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변경 변화가 일어나고 여자에게는 남편과 직업에 대한 변경 변화가 일어난다. 남편에 대한 변경 변화는 서로 분리돼서 살려나 혹은 이혼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을목이, 을목이 들어오는 것은 별로 반기지를 않는다. 좋아하지를 않는다. 이때는 형제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알자. 을목이, 을목이 들어오는 운세에서는 그런 경우는 별로 도움되는 일이 없구나. 남자는 직장과 자식 문제에서 내 곁을 벗어나는 것이고, 직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여자도 남편과 직장 부분에서는 얘가 들어온것같던곳 내가 취하고자 했던 것이 얘가 들어와서 취해서 가버리니까 얘는 이놈하고 연애질을 하니까 내 것이 없어졌다. 그 말은 결국 뭐냐? 좋지가 않다. 이 한눈이 나타난 것과 동시에 이것만큼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을목이 을목을 만나는 것. 아 별본이 없구나. 지난 시간에 갑갑이 나올 때 갑갑을 연결하면 갑갑하다 그랬습니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얘 예, 답답하죠? 얘는 예, 뭐냐? 을과 을이 만나는 것. 얘는 별로 좋지가 않다. 분산, 찢어진다. 나뉘어진다. 내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